여러분 어 특히 지금 가족들이구나 택배가 왔대요 어머마머 우선은 빨리 가야될 것 같아요 지금 택배받으러 여기 앞에까지 왔대요 여러분들과 함께 간대고 간대고 어떻게 진짜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한국어 보니까 반갑다 아 정말 어떡해, 어떡해. 방이 조금 늘어운데, 사람이 사는 집이 다똑같지 뭐. 여러분. 아, 더러워! 아, 진짜 대박이야. 아, 대박. 제가 겨울용품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뭘 보내줬는지 봅시다. 가위가 너무 작아. 와 이거 싹추고 ISM UTIMITIA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노트북에 붙여야지 노트북 <웃음> <여튜브 웃음> 어디다 붙일까요? 스티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제가 언니들이 어떻게 보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키로수가 지금 이 박스 15kg라는데 이거에 지금 벌써 30 얼마 들었거든요? 볼까요? 오픈타임 아 일단 에코백 아이소 에코백 여기 안에는 가방이 좀 들어왔네요 어? 나 수영복도 들어왔어 잠깐만 지금 친구가 왔다고 하거든요? 친구 문 열어 주고 올게. 점심은요? Like uh, your w d i n Yeah. 그래서 지금 수영복을 입잖 You can s it. Yeah, I'm just removing my. Yeah. How was your class? So boring. l u n h t i m e Yeah. So you want to eat something? I have a groceries also. So if you want, we can use what I h a t e w e I just finish. t h a s not. I feel like I'm not hungry. You You're are? Hungry. Are you hungry? I'm just going to take some you cereal. Can. Or just you cereal. can bring it in here. Okay. After that, yeah. 지금 수영복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수영을 좀 다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학교에 제가 이거 이런거 거전이 필요할까봐 담아달라 했는데 필요가 없게 되었던 물어볼걸 전화라도 할걸 일단 너무 고마운데 안쓸것같아 가방 가방은 제가 진짜 제 인스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한 가방만 죽도록 메거든요 근데 뭐 브랜드 있는 가방 아니고 그냥 보세 가방인데 선물 받으면 고마운데 사는건 싫은 그런거거든요 아직 살만한 그런 비즈니스 우먼이 아니기 때문에 학이와 아, 이게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갔었것 같은데? 홍삼 와 대박 이거 보여줘야 돼 무거워요 일단 이런 누룽지 김치볶음 누룽지 과자로도 먹을 수 있고 물에 불러 먹으면 밥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산균 아, 유산균 필요했는데 믹스커피 이때 일래 오 홍삼 녹용 <웃음> 아 엄마가 엄마 언니들이 보내줬을 때가 제가 코로나 걸린 영상을 올렸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가족들 애정이 당, 듬뿍 느껴지는 그리고 차돌 광댄장 볶음 고추장 겉절이 양념 여기 배추만 넣으면 겉절이 양념이 되는 거거든요 육개장 볶음 김치 제가 아직 여기 와서 김치를 한 번도 안 먹었어요. 한달 동안. 이제는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믹스커피. 여기 커피 좀 많은데. <웃음> 반스 신발. 이제 좀 패셔너블하게 다닐 수 있겠고. 저개다어야겠다 <웃음> 제가 맨날 진짜 맨날 입는 옷만 입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는 세개 밑에는 두개니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있는데 돌려가면서 입을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이거는 그 제가 진짜 애정하고 겨울 때는 항상 매일 나의 밤을 책임졌던 말이 조금.. 조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기 매트입니다 전기 매트여서 늘 따뜻하게 잘수 있는 제가 진짜 춥거든요? 지금 손이 진짜 차가워요 방이 창문을 다안 열어도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깔고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전기 코드까지 아 이거 호스인가 봐 이거를 이제 섞여서 물을 희석해서 먹을 수 있는. 이제 엄마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맨날 그 물을 사고 먹느라고 돈을 많이 썼거든요. 오!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국 음식을 진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 많은 음식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need you to as well. 음식들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음식이 엄청 그립다던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가야희도. 이거는 제가 스킨케어 제품인데요. 코너가 왔습니다. 제가 언니한테 이걸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언니가 사다줬고요. 이것도 음식이네요. 음식 라이스요 라이스. 노김치. 음, 라이스. 미안. 이것도 음식이에요. 음식. 라면. 이거는 이제 비누인데 옷을 빨때쓸수 있는 기누입니다. 이건 이제 겨울 우인 할 거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겨울용 기반인데 이것도 다해서 샀을 거예요. 이거는 겨울에 기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사는 건데 이거는 진짜 추울 때눈 내릴 때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겨울이 무지하게 춥다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바지 검은 슬랙스 겨울에 입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김치 마 <웃음> 어 이거는 목폴라예요. 이건 화연색. 이거는 그레이 이거는 어, 음, 색깔 목폴라. 이거는 검은 색깔. 이거는 내복이에요. 위 아래 세트 옷이고요 음. <웃음> 이거는 운동할 때, 제가 필라테스를 했을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룩이 굉장히 많고 근데 제가 또 오늘 과자를 한 가닥, 한 다발을 먹어버렸어요 맨날 먹어야죠? 이러다가 살찌겠어 나 지금 지금 체강상 2kg는 찐것 같은데 4kg 빠지고 2kg 찐것 같거든요? 아 정말 오 이거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 이거 좀물 뿌려놓고 응급처치가 필요하겠네요 후드 집업인데 안에 엄청 두꺼운 이런 털이 들어있는 후드 집업입니다. 핑크색이에요. 제가 이번 연도에 행운의 색이 핑크색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엽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겨울옷이고 이거를 스키복으로 입어도 될 만큼 굉장히 두껍고 따뜻한 겨울옷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돌아오겠죠? <웃음> 이게 뭔가 너무 털이 납작해져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 짠 완성! 기엽죠 이거는 제가 자라엘앨벌을때 샀던 옷인데 진짜 잘 입었거든요 나인스타에도 올렸던 옷인데 제가 이거를 진짜 세트로 입는 걸 좋아해요 이거를 세트로 입은 거 너무 귀엽거든요? 얘랑 같이 입으면 그리고 패딩까지 입으면 진짜 학교 스쿨룩 아닙니까? 저는 어디 거냐면 이것도 스파오겁입니다 박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머플러 입고 이거 입으면 귀엽고것 같지 않나요? 이것도 진짜 귀여운 폭발아 저희 둘째 언니가 이거를 넣으라고 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왜냐면 둘째 언니가 이런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코트인데 너무 귀엽게 귀여운 버크 리본이 달려 있는 귀여운 활을 가오리처럼 입고, 약간 모자도 털도 달려가지고 좀 귀여운 느낌의 코트입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가족들한테 옷을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옷을 보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기쁜 순간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근데 지금 거의 1 2 시거든요. 곧 있으면 학교에 가기 야 때문에. 다시 보내주셔 너무 고맙고 정리를 하고 더 예쁜 옷 입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아 어젯에 리아가 저희 집에서 같이 잤거든요. Oh. 그가지고 <웃음> 사가워. 오늘 계속 u que son cote. C'est v r a a plus s u r e je v u i s d e s s t e 짠. 진짜 맛있겠죠? 오늘 안먹으려 했는데 내일 파티 가 돼서 너무 응, 먹고 싶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짠. 이거 필터기인데 수소 필터기. 이거 멋져. 여기서도 쌀을 팔아요. 음 나의 보물창고 어, 오늘 이거 먹어볼까요? 근데 야채를 지금 사러 마트에 가야돼 이거는 두부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버리고 육개장 어? 오늘 이거 먹어야겠다 김자반 김자반이랑 찰보리밥? 이거는 얘랑 먹... 얘랑 먹어야 돼 아니 나중에 찰보리밥 아껴 찰보리밥 차돌 강 된장 소스, 참기름, 조미김, 아니야, 김자반. 오늘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한국적인 음식을 먹는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강 된장과 오리밥, 그리고 이렇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